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판짜기 조직 5. 판짜기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 그거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을 갖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유인행위, 불법적 라인 변경, 온라인 재판매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적인 제재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자 이게 이것도 이제 제가 풀이를 해서 말씀드릴게요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한테 들 가장 리얼하게 와 닿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할게요 그 유인 행위가 옛날 옛날에는 제가1 2년전 제가 아 2010년 2010년부터 5월 달 부터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후로 이게 인터넷 재판 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머리 썼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시스템을 하네, 뭐를 하네, 그래갖고, 뭐 국장계, 그, 하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주 뭐 현실 점검으로 사람도 겁주는 거 있죠. 보너스 아피엔스가 어쩌고, 뭐 수축사회가 어쩌고 해갖고, 아, 사람들 그냥 모아놓고 그냥 막 아, 겁을, 겁을 주는 그걸로 해가지고, 강의력이 좋아. 그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뭐 이렇게 책 읽고 울퍼대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제명 이렇게 해서 날라갔지 않습니까 저쪽도 어만대로 가면서 뭐 그냥 배설이 다 하고 가고 했는데 사단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그 어, 센터에 가면 다 성공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 못 가고 난리가 나게 이런 식의 그걸 하다가 그지이으로간그 그 양반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좀 그런거는 좀 잠잠해졌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날로 교묘해져 가지고 그4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예를 하나 들게요 4 플러스 1로 해서 지금 뭐 크라운 거 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4 플러스 1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 해모임이 네개를 사면은 너, 여러분들 PB에 다 알죠? 30만 6천 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해모임이 제일 인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30만 6천 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개인데 플러스 하나를 더 줘. 어느 센터는 하나를 더 줘. 그걸 어떤 미친 뭐 총장인가 되는 사람이 뭐 그걸 완전히 또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저, 포스터를 만, 만들어갖고 아주 그냥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증거가 완전히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유인행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발전된 겁니다. 저는 인터넷 재판매 같은 거안 하거든요? 뭐벤더한테 이렇게 불러 벤더 불러가지고 돈, 그, 그 사람들이 전화오면 와서 가지고 가라고 그고돈 현찰받치게 하고 그냥 뭐 4만원에도 팔고 3만 5천원에도 팔고 막 이, 이런 거 있잖아요. 현찰 팍 땡기고 이런 거안 하거든요? 그데 그냥 4 플러스 1을 상시적으로 해요 그쪽은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센터들은 그냥 맞지못해서 따라하거나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네트워크라라고 그랬지 왕창 그 저기 크라운이고 뭐고 가갖고 뭐 총장이고 가갖고 왕창 생긴 거 땡겨 판매사 뭐 등등 도장해가지고 뒤에 있다 그냥 남재고들다 모아갖고 내가 팔아줄게 하하뭐 이러면서 그러면 어이구 스폰서님 어이구 대단하신 스폰서님 이렇게 만드는 용으로 해가지고 생색 다 내면서 지들은 그거는 막 어, 저기 그거 합니다 근데 또네개가 아니고 어느 센터는 하나를 더 준대 그냥 상시적으로 준대 그러면 옆에 있는 센터에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양심적으로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 뭐 등등등 그분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저번 시간에, 저번에 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분이 물건을 갖다사기 어차피 6만원도 못 받고 12만원도 못 받으니까 꼭 그쪽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대요. 그때 한두달 뒤에 그쪽으로 가있됩니다 어떻게 바꿔서 갔든지 자단에 그렇게 간. 그게 유인행이 아닌가요?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 0세트 완판 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쇄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4 플러스 1이 갖고 있는 의미가 유인행위를 하기 위한 그 우리 인터넷 재판매안 하거든요. 4 플러스 1로 그냥 다그 해가지고 아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다 파니까 내가 미쳤다고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 인터넷 뭐 나이 많지못 분들 그거 못하잖아요 아이고 같은 지역인데 경기 북부인데 아이고 바로 여기 강 하나만 넘으면 거기네 뭐, 왕숙천인가 거기 하나만 넘으면 거기네 뭐 아니면 그 거기 같이 있는 분들도 거기 가서 사, 사거든요 사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아직도 저 센터 가고 사시는 분들 무지 많아요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가서 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유인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 저 센터를 가야지, 이게 승부가 나지, 이 센터에서 이건 뭐, 금전적으로도 이게 돈이 물리적으로도 안 돌아가는데 내가 여기 백년 있어봐야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이게 몰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센터들이 그냥, 아, 그냥 이게, 이게 저 센터 때문에 못 살겠다 하더니 그쪽에서 막 크라운들이 막 나와. 가족끼리 또한데 또. 어마어마한 가족들이야 또. 그죠? 이런 현상이, 그러고 요번에 이런 제재조치가 있는 거를 미리 알았겠죠. 그러니까 막 그냥, 그냥 앞서가니뒤서가니 그냥 막,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유인행위를 하기 위한 4 플러스 1은 명명백한 유인행위를 하기 위한 아주, 여러분들 순진하신 분들이 듣기에는, 그런 나무니까 그렇게 팔았나봐요. 우린 그럴 힘도 없는데, 뭐,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아주 교묘한 유인행위의 술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적으로 여기저기 저한테 제보한 사람들이 사실은 저, 제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언제 때가 되면 양심고복하겠습니다. 아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래갖고 자기 밑에 있는 분이 딴 사람 이름으로 해서 그쪽에서 가있더래두달 뒤에. 자, 그다음에 불법적 라인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적 라인 변경. 자, 불, <웃음> 불법적 불 라인 변경이라는 게 어떤 그 거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 거기 아주 대표적인 하면 여기 총장 그룹이고, 뭐, 센터장들 이렇게 보면은, 그, 저기, 1년 지나면은 빨간 붙히는그 명단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 마음이에요. 다 한쪽으로 붙여야 된다고 그래갖고, 좌측에 있던 거를 우측에다 갖다 붙이고, 또, 그랬더니 그 줄이 또 죽은 줄이 돼버렸네? 그럼 또 이쪽에 있던 뭐거 이쪽에 옮기고, 어, 그런 얘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명단은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센터장, 당의 스폰서 있죠? 그 사람의 명단이야. 지금 마음대로 자, 한쪽에 다 붙여야 된다, 는 뭐, 어쩌고저쩌고. 왜그 한쪽에 쫙 붙여야 되냐면은, 쫙 이렇게 붙여놔야지, 한쪽에서한 줄만 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 우리 개보다 쭉 보면, 못하는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죠? 거의 막 80, 90%? 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분들은, 곤두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여기, 이쪽에서는 몇천만 삐비가 올라오는데, 내가 이거, 한 줄을 못하는 사람은 두줄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희망공문만 당하고 10년을 했는데도 나 지금 6만원 한번 받았어요. 뭐, 판매사는 꿈도 못 꿉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 불법적인 라인 변경이에요. 지가 왜 명단을 갖고 있고 비밀번호도 다 공유하고 있으면서 좌측에 붙였다가 우측에 붙였다가 또한 사람 좀 어, 어, 얼간이 같은 사람 나오면, 어저쪽에다또한줄쫙 이렇게 붙여주는 그 명단으로 쓰거든요. 쓰면은 이 사람은, 오, 위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난 이쪽 막 하면 되나보다. 쉽잖아요 그거 다 불법적인 난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좌측에 있던 명단이 어느 날 보니까 우측으로 갔어요 거기 신뢰를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그 뭐냐면은 딱 했어요 근데 아니 이게 왜 이래요 왜여기 있던 좌측에 있던 사람이 우측으로 가 있습니까 아이거 이게 말이라도 되는 얘기예요 그러고 따지면 은 당신 열심히 안 하잖아 당신은 사실은 버린 카드 거든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결국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 나는 버린 카드 라고 그,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돌아서 생각하고 그래 내가 뭐 부업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한건 아니야. 에이요 시끄러지는 것과 하니까 꾹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만큼 많은지 아세요? 빌일비재합니다빌일비재해요 여태까지 12년 동안 제가 목동한 것만 해더라도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수천 수만 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런 그애들근데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아니 그냥 별별 일 없는 사람을 그렇게 부, 붙여놨든 어떻나든 자기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얼마나 그 불, 신뢰감이 그냥 무너지고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러고 어 자기가 그거를 못했던 자괴감 그거를 제지를 못했던 자괴감 그걸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모르는 사이에 옮겨놨어 그러니까 아유 자기도 창피하고 거기에 자괴감에 자존심 엄청 상하고 막 이런 거를 다 겪어요. 완전히 완 정치적인 피해 사례거든요 그런거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끄떡끄떡거리시는 분들 무지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불법적 라인 변경의 예입니다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간상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다음 드디어 나왔네요 온라인 재판매 온라인 재판매 그거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 줄줄이 사탕으로 가는 사람들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임페리얼이 그냥 발표만 하면 그냥 한달 뒤에 그냥 나와버려. 어떻게 크라운이 줄줄이 서탕막 나오고, 그 어마무시한 핀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줄줄이 서탕갑 그러니까 저기에서 판매사 가겠다고 그러고, 만약에 그, 그 사람이, 어, 저는 사장상 못 가겠어요. 그러고 딱한건 왕따? 그리고 그걸 또, 그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그냥 카드를 질러서라도 맞춰서, 맞춰야지 그게 어긋나면은 안 되잖아요. 판매사 한 두, 두 사람만 받고 놔두고 줄줄이 사탕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국장, 뭐, 여기서부터는 누구 안 가나? 빨리 가야지. 응? 오히려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왜? 한 푼도 못 만치고 있거든. 네트워크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방조한 사람, 또 그거를 그냥 묵인한 사람, 그 사람들 다 걸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뤄진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중적인 제재 조치. 여태까지는 제재를 갖다가 하더라도 약간 좀 자격해지니 무슨 뭐 이렇게 좀 애매모함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뭐 이렇게 한 6개월, 뭐 3개월, 뭐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강화돼서 이제는 가중적으로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서 얘기했던 형사소송 고소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제 직급도좀 끝났습니다. 아직도 눈치 못 채시고 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센터장 교육에서만 있으니까 센터장 중에서 꼬불치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낱낱이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서 제보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저는 아주 이거 하면서 이렇게 보람되고 이렇게 친인하고 재미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큰 걸로 보면 해당 조직을 방치한 스폰서, 센터장에 대한 제재 조치의 확대 적용. 야, 이거 되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런 거가 있는데 난 몰라. 나는 관계 없어. 나는 뭐 내가 직급 도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의 하수인으로 내가 질러서 간 것도 없어. 난한 룩으로 위에서 1일비도안 받았어. 근데 센터장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방치한 거. 그냥, 아유, 난 몰라. 아 그냥. 나는 그런만 카드도 없고, 나는 그,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렇게 해서 할그깡다구도 없고, 나는 그런 재능도 없고 하니까, 이랬던 것도 고발을 안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요번에 양심고백하신 그, 그 본부장님처럼. 그 본부장님이 아주 어, 요 차제에, 저도 이거 알기 전에, 요 지금 5번 판짜기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재었지 이거 알기 전에 그분이 나왔거든요 그분의 경우 얼마나 양심고백이고 내부고발 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다 그러셔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하려니까 회사에서 어 저희 아자줌가 뭐 거기서도 이렇게 몇 분이 막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써 가지고 했더니 들어오는 문구가 똑같더라고요 회사에서 물론 그렇겠죠. 그 사람, 한 사람 하나 쓴거 갖다가 하나하나 그 담당자가 그거를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규정적인 거, 그냥 공동적인 거 이렇게 나가,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생동감이 없죠.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거 있으면은 마이크를 허 저한테 제보를 하세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요. 계속. 안, 어떻게? 안 되면 될 때까지. 누가 이겨나 보자 이걸로 그냥 전 계속 여러분들의 제보를 제가 검증하고 어 맞다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아주 생동감 있게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이제는 그걸 난 몰라 그러고 방치한 거자 요번에 그양신 고백한 그 본부장님 전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올곧게 12년 동안 위에서 1 p 비도 받은 적도 없고 다 거절하고 자기 혼자 올곧게 네트워크를 하십니다 양 줄을 두주로 두 공이 다 근데 그분이 요번에 양심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금은 인가 그그 총장이 형제 그룹 이었는데 그 사건 나고 나서부터 2년 동안 본인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지가 4년이 넘었답니다 10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그러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가 금은 그 총장 그 사건 나고 나서부터 그냥 반 이하로 떨어져 갖고 지금 600 700 그냥 간신히 받고 있답니다 2년 동안에 그러면 6,700씩 손해난 거가 2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보고한 겁니다 왜? 같은 형제줄이니까 같은 형제줄이니까는 같이 동일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그쪽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말 많으니까 이쪽에서 다 이러다 보니까 는 네트워크가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아유 나 이런 아사리판에서 못하겠어 그리고 중간에 막고만두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아주 직접 피해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요번에 또뭐 크라운가 그 줄에서 크라운을 가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그냥, 어, 나 5,600 받는 거, 6,700 받는 거, 그거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죠. 양신고백을 하고, 진짜 있는 고지고대로 한 사람이, 그걸 박탈당할, 그게 어어요 그게 12년 동안 해온 재산권인데. 그런데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얼마나 그, 그, 대단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더, 더 대단한 거 있어요. 저, 저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저도, 어, 이게? 이해가 안갈 정도로 그런 거 있잖아요. 총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700이 다 날라가는 한이 있다라도양심고백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 이게 확대 적용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해당 조직을 방치한 스폰서, 센터장에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재 조치에 확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대 책임을 묻는 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재 조치를 확대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 회장님 등등 우리 저기 우리 본사에서 진짜 요번에 칼을 묶은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 인쇄 매체로 이렇게 해서 딱 나왔다는 거. 그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세 가지 그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공교롭게 뭐, 누가 먼저라고 할거 없이, 그게 무슨, 뭐렇게 중요한 겁니까, 사장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이제는 밝은 하늘에서 제대로 시스템을 하는. 근데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그것밖에 없잖아요. 뭐, 다들 뭐, 총장급 되시는 분들, 뭐, 뭐, 애터미는 뭐, 시스템이 없는 게 시스템이네. 왜 없어요, 시스템이. 오리지널 정통 시스템을 하기에는 아메이하고 우리밖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필품을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저기, 아메이하고. 근데 거긴 우리보다 세 배, 네 배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갖고 이건 전 세계를 갖다가 장악하고 진짜 그것도 그분들한테 그전 세계 어느 나라든 좋은 물건 싸게 사고 그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얼마나 사는데 그분들한테 좋은 그게 되는 거지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 기회에는 여러분들이 단합된 힘으로 거기에 회사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들이 다, 다 도와서 그냥 다 마음적으로도 돕고 그리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저한테 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소한 거라도 제가 다 이렇게 발표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그룹별 N과 차등 적용이라는 게 이제 문자로 딱나왔어 그룹별 앵과 차등 슈퍼 컴퓨터 얘기 제가 몇번 얘기 했죠 이제는 조건 검색만 몇개 주면 그룹별로 딱딱딱딱 어 얘네들 뭐 그냥 요번에 아주 몰아서 갔네 그게 왜안 나옵니까 그게 그게 20년 전에 제가 SK 다닐 때 그때도 그게 가능했는데 그때는 돈은 많이 들였죠 왜냐면 컴퓨터가 현체가 않았으니까 근데 인재는 뭐 그냥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딱 그 명령을 주는 거는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 운영자가 회사에서 그를 따닥 하면은 그룹별로 쫙쫙쫙쫙 나오죠. 그러니까 그룹별 니까그 제가 예측한 대로 그룹별 N가를 차등 적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몰아서 갔어? 몰아서 갔다고 근데 이게 왜 아니 왜 차등 적용을 해요? 그, 징, 징계를 하지. 완전히 그냥 작사를 내버리지. 왜 그걸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직급 도전이라는 게 줄줄이 샀던 가고 한게 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뭘 하지? 가겠네, 요번 사건처럼. 가겠네, 말겠네, 크라운을. 가네, 말겠네. 근데 제가 나와서 읽겠더니 7천만 피비가 하루에 나와던 게그 본부장님이 양식 5백하고 나오니까 800만으로 줄었어요. 원래 수준으로. 그렇니까 모든 거를 갖다가 에 이렇게 할 때는 결과가 나와야 어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컴퓨터로 딱 보니까는 어좀 이상해 아아니 어 냄새가 펄펄 나 그랬을 때 사후조치를 할수 있는 거지 그렇게 간다는 그 심증만 가지고 그러, 그럴 거야 근데 아직 그게 안 나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중, 중도에 그만두거나 중도에 안 가버리면은 그럼 뭐가 됩니까 뭐, 무고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굉장히 원인이 소면돼버리니까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아서 그냥 크라운, 크라운, 막 그냥, 그냥, 막 가족끼리 막 가고 그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태까지는 그렇지만이 조항이 이제는 생겼다는 얘기에요. 그래? 어, 갔네 컴퓨터상으로는 갔네 아주 그냥 아주 쫙쫙 그냥 가족끼리 그냥 아주 쫙쫙 몰아서 갔구만 가는 길에 나도 가지. 그래갖고 그냥 뭐, 응, 어? 그래야지, 어, 비용이, 훨씬 좀덜 나오니까 얘기아시죠 한쪽에서 딱 그렇게 나와야지 하나는 같으니까 는이쪽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산수니까 그건 누구 못하겠습니까 그거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도 그룹별로 n가를 차등 적용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게 문서화 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직급도 좀 끝났다 이제는 그래도 그 독보석 같아 갖고 함부로 안 없어집니다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무의도식 하면서 돈 맛을 본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 있어요 아주 지독한 독버섯들이니까 요번에 그 그거에 그냥 아 어, 이제는 끝났다 이러고 여러분 들 방심하지 마시고 저한테 제보를 해갖고 이안안팍으로막 울려 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유튜브가 이렇게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이거 왜냐면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얌전하게 하시는 분들, 부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인제는 그거를 깔수 있는 거는 또 저, 저, 저희 같은 사척방송이 그거를, 그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제는 아, 힘내시고, 인제는 회사에서 이런 아주, 제가 여태껏 가장 바랐던 게 어떻게 문장들도 이렇게 그냥 짝짝짝짝 맞춰서 제대로 그냥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제가 이,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쪽에 밝다고 해도 근데 아주 너무나도 속이 후련해서 아 그냥 밝은 낯으로 제가 또한번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인쇄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1000원에 팔던 거 근데 그거는 이거 3분의 1밖에안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이거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인쇄비도 오르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갖고 인쇄비기 종이값이 많이 오른 데다가 재번하는 회사가 요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반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선 재번이라고 하는 거 있죠? 포츠크스에도반거 말고. 그래서 맡길 데가 없어요. 저, 저는 이렇게 그 대량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가격이 답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 이거 갖고는 안될것 안 같아서 5천원으로 판매하는데 이건 한석달 분량 됩니다. 두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여자 핸드백에 싹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글씨도 크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8코와 액션5 이제 많이 눈에 익었을 거예요 이거 책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도 오선을 해도 뭐 20권씩 30권씩 막 이렇게 막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가꾸만 그분들은 이미 쓰시는 분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100% 제품 애용해갖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억력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제품 애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든 또 아니면 사업 전달을 했든 뭐 꿈을 전달을 했던 뭐가 있다면 그러이 항목에다가 그걸 갖다 이렇게 써놓은 메모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하면서 센터 미팅 할때 1분 스피치 하고 그 다음에 액션 파이브 스피치 할때 이걸 갖다가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정보를 공유 스피치를 통해서 공유를 하라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직금도전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비브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옆으로 새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입을 일본 스피치나 액션5 스피치를 갖다가 언로로 개방시켜 놓으면은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직급 도전을 갖다가, 에 그, 저 거는 얘기가 나올까봐 맨날 한두 명, 두세 명만 나와서 아주 짜고 치는 고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 백성들, 소위해서 밑에 있는 하급 핀들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입을 막아놓는 겁니다. 넌 열정 식었어. 그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지? 모뭐 임페리얼이 그랬잖아. 그 사람이 무슨 판사예요 뭐예요 판사 판사 말도 안 듣는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뭘그다고그 그 말도 안 되는 일정 시대 때나 쓰던 그런 용어들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요번 9월 15일 날 9월 15일 날아 이것이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딱 보고 아 이게 빠르신 분들은 이거였네 그러고 그냥 바로 그냥 고 두세 시간 진행하는 그걸 딱 보면 그 사람들의 표정과 그 사람들이 스피치 하는 거를 갖다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못할 거를 갖다가 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처음에 이렇게 잘했던 분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부터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양해를 구하는 그 얘기를 갖다 꼭 해야 되겠다 하다 차이 비행비로다가 오늘 드디어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요거 많이 활용하시고 그큰 책, 그 마이크로 제가 지금 그 요번에 두 번째 나온 거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책을 두번세번 번 읽어보시고 시스템을 갖다가 아 이게 시스템이다 이제 직급 도전은 죽었습니다 그 대안이 원래 우리가 원, 원 원주민 이에요 시스템은 원래 64년 도부터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직급 도전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와갖고 그냥 줄이 줄 사탕 그냥 사기 협잡으로 그렇게 간 거거든요 이제 끝장 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하다가 경치거든요 여러분들 난 모르고 그냥 그래서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는 여기 다 걸려요 방치한 스폰서 센터장에 대한 제조제 확대 적용한다 알고도 묵인했다 알고도 난 몰라 왜 밑에서 올라오는데 밑에서 나는 몰라 그러는데 밑에서 그냥 허벌나게막 올라와요 그냥 뭐 직급자가 몇 명이 나오고 막 그냥 비비가쫙 올라가요 그 요번에 양심 고백한 그 본부장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참장한 그분 진짜 아우 진짜 대단하신분이라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왜천몇백씩 받다가 그냥 2년 동안 6,700으로 가라는 건 그냥 가뜩이나 저, 저처럼 온건한 사람도 아니에요 손님들이 급하신 분이야 약속도 정확하게 지키시는 약속 20분 전에 나가시는 분있잖아 그렇게 칼같으신 분인데도 그걸 어떻게 참았대요 근데 아니 한달 하루에 7,000만, 8,000만 p 가 올라오면 은 사실은 화장실 가서 희귀거리고 웃지 않겠어요. 어, 이거 좋아라 그러고. 그렇죠? 그럼 직급자들도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양심 고백하는 거에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분은 10배씩이나 더 나오는 거를 포기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 그 용기가 더 대단한 겁니다. 어우, 저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그분 한번 만나고 전화도 가끔 지금 요즘 아주 매일같이 하다시피 하는데 그분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러시지? 어우 그런거 연연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신거 보니까 어우 그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직급 도전은 끝났습니다. 아직도 연연하시다가 경치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럼 그럼, 그럼 뭘 해야 돼? 그때 마이클 허이 이 연습장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하시고 이거의 원본인 제 책을 보세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애터미에 맞게끔 정확한 시스템을 갖다가 제가 아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검증해서 김영화 팀장 뭐 여기저기 체육의 체육사장님 정직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성공하는 거를 저는 2 3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라고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는 뭐냐면 유튜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 제 유튜브만 해도 4 0 0편내 가깝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다 하는 거건 나무고, 그 다음에 책, 그 17,000원짜리 제 책, 그거를 갖다 이렇게 읽으시면은 다섯, 여섯 시간 진짜 정독을 제대로 하신다면은 전체적인, 아, 시스템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건데 난 여태껏 5년 동안, 10년 동안 뭔 짓을 한 거야. 그냥 훈련난해가 뭐지? 지금에도 늦지 않았다? 제대로 한다. 그렇죠 그렇게만 하시면 은 여러분들 미국에 왜 여러분들은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거기에 시달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도 이미 터미에 대해서 알것다다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제품을 몰라요 회장을 몰라요 균형 잡힌 사람을 살아야겠다는 그걸 몰라요 10년씩이나 하고도 아직도 있는 분들은 그 열정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기초가 다된 거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마음만 이제 직급도는 끝났어. 내가 연년에도 될 것도 아니고 저희는 다각살날 거야. 그, 그룹고 하면, 뭐는 지금서부터 그 대안으로서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숲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책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여러분의 것이지 스폰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내 그룹에 내가, 나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서부터 나는 이 사업의 스폰서는 나다. 진짜 직급도전파 쪽에 있다면은. 그러고 하다 보면은 이런 제재조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아주 그냥 일거에 무지만이 박살이 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대안으로서 어, 이걸 갖다 참 이기에 공부하시면은 무척 도움이 되라고 리 저는 아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